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메이튼 자충매트 하나 홀딩박스 하나씩 두분 그리고 보면 다섯 분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짠아 선배님이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차박에 나왔어요 차박 날씨가 너무 좋아지면서 사실 이렇게 외부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그만큼 야외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캠핑 가시면은 좀 날씨도 이제 좀 약간 덥고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차박 아닙니까 차박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차박을 준비를 했고 오늘은 특히 메이튼, 메이튼에서 매트와 쿨딩박스 조명을 제공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쿠팡에서 차박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판매가 된그 제품이 무엇냐 바로, 바로 바로 바로 메이튼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많고 사용자분들의 그런 후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여름에는 약간 더울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름용 풀링 출시를 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차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메이튼의 차방 매트입니다 이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일단 그래서 들고 다니거나 수납할 때 부담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일단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펠리세이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되면 웬만한 차량에는 웬만한 이 평탄화가 가능한 그런 차에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탄력이 있는 탄력끈으로 두개 해서 얇게 더 부풀어나지 않도록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자충 매트입니다 자충 매트지만 이 사이드 부분 이 사이드 부분이랑 베개 부분은 펌프로 펌프질을 조금만 해주시면 금방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자충 매트 마개가 있어가지고, 이두 군데를 뽑아주면 이 가운데가 차는 형식입니다. 이 가운데 자충이 차고,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이랑 양 사이드 부분, 요 부분, 그리고 베개 부분. 저 베개 부분, 이 양쪽 네개 정도를 그 호수로 불어주면 충전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입니다. 한번 자충 마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어, 소리가 들어간 소리 들리시죠? 어, 확 들어가네. 이쪽도 열어 보겠습니다. 어,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확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좀 빵빵해지고 있어요. 빵빵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 부분은 이거 채워지는 동안에 이렇게 넣어 주면 되거든요. 이 되게 그 작아 보이지만 큰게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조금씩만 넣어 주시면 되니까 자충 매트 마개를 열어 두신 그 동시에 요거 같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차게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넣어 보시죠 얼마나 빨리 찰지 저도 한번 궁금한데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. 요령이 있습니다. 웨이트에서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게 뭐냐면,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, 여기다 넣고 바람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, 금방 들어가거든요. 사실 들어가는 건. 자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무 번만 해도 이게 빵빵해요. 사실 빵빵한데, 제가 늘으려고 하면 벌써 이게 바람이 벌써 다 빠져요. 그래서 사실 이게, 바람이 빠지는 용도의 그런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큰 구멍이 그래서 마개를 막아주시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바람을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시고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, 들어가는 게 달라요 확실히 조금 어, 조금 압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바람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아, 보시면 이제 가만히 냅둬도 안 빠지죠? 네. 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주시면 바람이 안 빠지고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고 지금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눌러서 이 팽팽한 이 장력 이이 이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. 굉장히 탱탱합니다. 요게 굉장히 탱탱해요. 이제 베개 부분을 한번 해 올려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 부분도 일단 닫아주시고 바람을 빼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저희가 입으로 부를 때는 아무래도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이 안에서 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어, 항상 이 바람 넣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. 너무 많이 넣으면 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서 한이 정도만? 금방 들어가거든요? 사실 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딱 넣으시면 다 누구나 다 정도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자충매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.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자충매트 부분 보면은 이 정도의 부피가 부풀어 올랐어요. 지금 잠그지 않, 아직 안 잠근 상태인데 보시면 빵빵한 그런 엠보싱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죠? 지금 네. 굉장히 좀 빵빵해졌습니다. 저쪽 가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. 자충미트 저희 하는 식으로 그냥 열어주고 닫아주고, 자충미트 하는 식으로 그냥 닫아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자, 자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가서 누워볼게요. 어우. 자. 아이고, 편안해. 아이고, 아이고,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굉장히 좋아요. 베개가 있다라는 게 특히 더 좋고, 그리고 되게 편하고, 옆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막아주니까 그 부분이 또 좋네요. 잠이 저절로 오는데? 큰일 났는데? 어우, 되게 빵빵해 되게 빵빵해. 어쩔 수 없이 눕방을 하게 됐는데. <웃음> 자, 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. 좋지만 여름에는 쿨링 시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메이튼에서 트 준비한 게 바로 쿨링 시트입니다. 네, 바로 이 제품이고요 메이튼 쿨링 커버 자충 매트를 씌울 수 있는 커버입니다 기존에이 메이튼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치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오 재질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어우. 되게 시원해요 후드티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반팔을 입을 정도의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눈을 씌워놓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이 안쪽이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스판 고무줄이 있는 재질이고요 시트 안에 그냥 씌워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마개 부분이 좀이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래부터 오시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완성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뭐 호텔방이라든지 병원에 가시면 느낌 좋은 감촉 좋은 그런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튼 자충 매트를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니까 일단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펠리세이드 사이즈에도 괜찮게 딱 맞습니다 뭐 옆부분 이런 부분이야 뭐 어차피 그 부분은 부분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 차박을 저희도 이제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차에서 자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차박을 저희도 종종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튼 차박 매트와 이 쿨링 시트까지도 또 유해물질이 미검출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또 판단이 돼요 유해 성분이 걱정되시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메이튼 제품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두 번째로 메이튼 폴딩 박스입니다 네, 폴딩 박스 보시면은 전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드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비라든지 또한 들어 오염으로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베이튼의 폴딩박스를 또 협찬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색상은 화이트톤의 이런 색상과 그리고 블랙 계통의 색상 두 가지 색상의 폴딩박스가 있고 상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세, 선택을 하시는 그런 세 가지 상판 옵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 화이트에서 화이트와 밝은 톤의 그런 나무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테이블로도 간단한 테이블로도 쓸수 있고 한반으로도쓸 수도 있고 이게 좋죠 이 부분을 바로 땡겨서 바로 열리는 이게 네. 지저분하지만 네. 여러 겹을 쌓아놓고 중간중간 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. 메이트는 스트링 라이트입니다 스트링 라이트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집게별 라이트고요 파인애플 모양 코튼볼 모양 코튼볼 화이트 모양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있고요 그러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. 플라스틱 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집게별인데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런 라이트 그리고 AAA 3개 3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. 건전지는 별매입니다. 음,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. 항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우리 메이튼 관계자님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메이튼 자충매트 하나, 홀딩 박스 하나씩 두분 그리고 보명 다섯 분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에서 자는 건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한 그런 제품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충 매트와 폴딩박스 그리고 조명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습니다. 감성차박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짠 빠.